자기야 또 잡았어 <웃음> 야 이거, 이거 크다 야, 이거 못 건지면 어떻게 하지? <웃음> 아니 그게 아니고 뜰채 <웃음> <뛸> <웃음> 그 정도가 아니야 이 사람 박는거 봐 그래 안녕하세요. 달봉입니다. 군산 격포권 문어 선상을 타고 싶었는데 자리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고흥 녹동을 왔습니다. 여기 고흥 녹동에 기억재방파제라고 아주 유명한 문어 킹포인트가 있습니다. 조사님들이 별로 안 계시네요, 의외로. 여기 발디딜팀 없는 곳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저 끝에 어르신께서 보등어 낚시 하십니다 캐스팅 좀 살짝 하셔가지고 리트리브 하시는데 그러니까 끌어오시다가 잠깐 멈추셨다가 뭐 이런 거 하시는데 보등어가 나옵니다 고돌이가 저는 원투대로 하려고 하는데 여기좀 장타를 쳐야지 나온다고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맞바람이 불어가지고 안날라갈것 같아요 이거는 공현진 대문어 거갈때 만든 자작비인데 원투를 해가지고 크신발이 하면은 밑걸림 좀 입고 할까봐 그리고 추는 올로그 30% 퍼추색동애기금동애기 두개 달았습니다 끝부분은 키오라 부채 도래 경심 30포 제일 끝에 핀도래는 인타 핀도래 그 원투대로 까지 거 하면 되죠 못할 게 어딨어 정투하는 거지 아이고 30포인데 긴장을 했나 봅니다 중에 저핑거글로브도안 꼈어 아들! 아빠 여기 검지 그거 좀 줄래? 첫 캐스팅이 완전히 땅으로 박았네요 그냥 고등어 채비 엄마가 사오셔야 돼와 수심 엄청나구나 여기 제가 첫 캐스팅 완전히 땅에 박는 캐스팅 했는데 여러 번 하다보면 금방 감 잡히겠죠? 어, 이거 왜 이래? 뭐 별로 나가지도 않네요, 애기에 달아가지고. 자, 한마리 잡혔습니다 아들, 아, 네, 문어 한마리 잡혔어 아니, 아빠 고짓말 치지마, 볼수 없어 어, 모르겠어, 엄청, 엄청 무거워 <웃음> 자, 오! 오! 무거워, 엄청! 이원투대이 e 이, e 40호? 38호 그정도 하는건데 이 정도, 그, 저 저항, 저항이면 문어가 뭐, 확실합니다 그래, 여기 고흥에 문어 있대니까 와, 뭐야. 에 <웃음> 근데 너무 작다. 아이, 엄, 엄마, 엄마 보여주고 방생해야 되겠다. <웃음> 어. <웃음> 자, 여, 여러분, 첫수에요. 아들 둘 해봐. 아니, 어떻게... 자, 첫수입니다. <웃음> 와, 그래도 당차네. 그렇죠, 자, 모르겠는데. 작은 건 방생할 때 하더라도 지금 편집장이 이걸 못 봤어요. 어? 잘하면 그못 도망가게 지켜보고 있어? 얘 내가 지켜야 는수있태는그 지퍼, 자크 그거좀잘 저기 해줘 해파리가 있다고? 아니야 점액이 나온건데 잘 보여? 그래 비켜 에이 얼마 나가지도 않는다 야기야 또 잡았어. 야 이거 이거 크다. 야 이거 못 건지 면 어떻게 하지? <웃음> 아니 그게 아니고 뜰채. <웃음> <뛸> <웃음> 그 정도가 아니야 이 사람 박는 거 봐. 그래. 오. 오. 야 아빠 난리났어. 아니, 그게 난리까지는 아니고. 오, 바, 어? 아, 떨어졌어. 아이씨. 아, 이거 박았, 박았는데. 아, 짱나. 아닌가? 아, 맞는데. 맞잖아. 아, 이런. 왜? 우와, 놓쳤어. 놓쳤어. 아 장난 <웃음> 어잠다얘 놓치니까 캐스팅 멀리 가네 오 <웃음> 어, 엄청 컸는데 아씨 입주 오랜만에 받은 건데 큰거 아씨 시 응? 아니 아까도 긴장 안 했어 아빠는 릴링 잘하는 사람이야 <웃음> 모든 낚시 행위 중에 릴링이 제일 자신있는데 아빠는 우 진짜 그냥, 그냥 야 꾹꾹 박는거 느껴질정도면 큰 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시. 씨. 얘기하지마 아빠가 속상해하니까 나 커피 한잔 마셔도 돼? 커피 마셔 어우 가바위보해 안녕 신고 가위바위보 바위바위보나 이거 <웃음> 나 초코 나 이거 <웃음> 녹차 맞다 안쳐 <웃음> 녹차, <웃음> <웃음> 녹차 안쳐오거와 <웃음> 아, 키로짜리 넘는 것 같았었는데 아 손가락 걸고 베일 벗기고 만세 던지고 하나 둘셋 이거 고 땡기고 놓고 땡기고 놓고 땡기고 놓고 손태야 위로, 손 쭉. 가슴이 정면. 그렇지. 어우, 잘 던진다. <웃음> 해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금방 어두워지네요. 그니까큰거한 마리 놓쳐가지고 문어는 확실합니다. 오다가 박았으니까 꾹꾹 음. 자 내일 선상을 위해서 아,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. 다 했어? 다 했지 않았어? 아, 다 했어. 우리 마지막으로 나고등한번 보내고 어찌로 바꿔 이거 봐 등이 있잖아 오늘 물 빠른 날도 아닌데 잡았어 쟤 잡았어 잡았어 어, 뭐야? 잡았지? 에 아이고 씨오 보리도 볼볼볼볼볼볼볼볼리가 그래 그래도 아들 축하해. 엄마. 어? 나 그래도 인증. <웃음> 자, 엄마가 대물로 만들어줄게. 우와, 성태 얼굴보다 커. <웃음> 성태 얼굴보다 커. 우와, 커커커 커. 커, 커, 커. <웃음> 엄마, 엄마 구하네. <그만해. 웃음> 대물이야. <웃음> 빨리 살려줘야 돼. 그것도 똑같이 세월를 잡으신 거예요? 네. 오, 간시풀채도 나오는구나. 너무 작아. 그러게요. 어? 또? 아, 고등어. 혹시 문어 드려도 될까요? 아니요? 문어. 네. 안 가져가셔요? 아 저희는 네 아까 새우 너무 감사드렸어요. 아, 네. 한 마리밖에 없어서. 네. 우와. 잘 먹겠습니다. <웃음> 네. 네 재미있게 낚시하세요.